진출자는요 또 바로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. 네. 아, 귀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손민영. 서하연, 어, 장현나이건영입니다 <웃음> 아, 귀여워. <웃음> 첼로 어떻게 보시나요? 어, 괜찮나요? 잘 안들려요 아. <웃음> 원래 첼로 안들려 그래서 합격? 아 ㅋ 니까 저희는 서울예고 1학년 기타과 서승민 첼로과 박예입니다 기타랑 첼로피아라 저는 서울대고 2학년 재학중이다가 얼마전 자퇴를 한 배지성입니다 또가니니라는 별명을... 또가니. <웃음> 또가니니 또또가니니 <웃음> 안 들어도 될거 같아요 잘 치네 어, 잘한다 말한다 음. 에휴 부럽다 안녕하세요 피아노를 종무하고 있는 지금 피아노북 벌써 특이한 3위기야? 뭐 이런 파란색 피아노 잘, 보기 힘들지 않나? 힘들죠 오 쓰레퍼 아, <웃음> 저 되게 편해 아 <웃음> 작곡 전공 강동민입니다. 어, 작곡? 아, 배웠어요. 배웠어요. 배웠어요. 배웠어요. 피아노과의 재학중인 지인호입니다. 시 요정을 소환해야되는데소환실패것 같아 아, 나 대 봤을 때 정말 와 하지 아, 않으면 안 되는 그래야 겠다 아, 아, 아. 그래. 그래. 그 그래. 너니까 좀더더 집어넣네. 괜찮죠? 충분하죠? 네. 좀, 좀 지치신 거 아니죠? 지금 이게 아니니 안녕하세요. 서울 예술 방학교 2학년의 오, 재학생인 배지현입니다. 네. <웃음> 너무 전 좋습니다. 아, 이건 이건 음, 일단 음. 정말 동그라미 해 놓고 아 소리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카리스마 있게요. 이게 이제 예. 되 예. 임팩트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음, 숨소리가 오신 안에. 어우 또 예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울 예술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입니다. 선율고에서 왔는데. 보통 에이텐즈입니다. 저희가 연주할 곡은 하루미난타지입니다 오페라 곡을 투 피아노 에이텐즈로 편곡되었고. 좋겠다. 좋아. 좋겠다. 네. 아이는 보 아, 또, 또, 또 저희가 오늘 연주할 곡은 최진우 학생의 피아마라는 곡입니다. 이거 뭐최진우 응. 그 정... 아, 그러니까 피는거래키한데는 오. 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우리가 아는 곡이 아니야 작곡 한곡 황! 작곡 황! 곡 준비는 음이다 이건 진짜 고류를 합시다 이건 판단에 판단 못하어 판단 못하겠어 아직 이건 판단 못하겠어 어? 나 기타 좋아해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또머 예고생들을 지원하게 된선하예술고등학교 2학년 클래식기타과 김사훈입니다. 와 진짜 다양하다 근데 이번에. 페 페통도 잘하네. 오. 아니네. 오케이. 살이, 몇 살이야 대체? 난 좋아. 나도 오케이. 난 좋아. 오케이. 난난 좋아. 그렇다면 난 내세에 네 따른다. 아. 안녕하세요. 부산 예술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클래식 기타 전공 고지현입니다. 와, 또 클래식 기타. 어, 이름 이제 비교 확 되니까. 예, 네, 네, 네, 네. 네. 네네 네. 넘길게요 네 넘길게요 네네 넘겨요 네.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네네 네.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다음에 다시 나올거 같아 이거 너무 못되게 나오겠다 아, 안됐딱 음. 저러면 알지 아,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 오 탕학기 말입니말입 저는 연광고등학교 1학년 황성원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그래. <웃음> <세>. 어쩔지 모르겠어. 공게봐주시고 뭔가 잘할 것 같아.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어. 잘하나? 아, 이거는 나도 이만에 잘. 분들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된게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요즘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으로 심사를 했는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힘든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끼 있는 학생들도 보여서 굉장히 즐겁게 심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. 아, 이번에 영상으로서 이제 심사를 했는데 삐 네. <웃음> 실제는요.